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저는 풍선아트 이벤트 쪽에서 일하는 김영남이라고 합니다. 저는 달빛인데요. 풍선을 가지고 캐릭터나 그런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드는 아티스트예요. 풍선아티스트. 네. 클라우드 카라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풍선아티스트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이벤트 쪽으로 우리의 공부하고 사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삐에로 풍선을 만들어주고 하는 등장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리얼도 풍저있는 어? 비교조차 안 되는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 오늘 제주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할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분은 풍선으로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요 뭐뭐 만들어봤죠? 너무 많죠 <웃음> 너무 많아서 생각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풍모 이렇게 만들었고요 포켓몬 캐릭터들 네. 풍선을 What? 주고 그게 다 만들어져요? 캐릭터들 보고서 본인이 이걸 풍선으로 어떻게 만들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수정하고 몇번받아보고 이제 만들어요 <웃음> 그거 어떻게 해? 이렇게 뭐 포켓몬 시리즈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어떤 걸만드실건거요만화연염색나 <웃음> <웃음> 원피스에 나오는 쇼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네. 이분은 풍선으로 쇼파를 만들고 네. 저는 쇼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우리 한번 재밌게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. 네, 대결을 해봅시다. 네. <웃음> 자,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딱 봐도 알겠다. 모자 만들었네요. 네, 모자 만들었습니다. 잠깐, 네. 그리고 사람이 써봐도 돼요? 네. 어, 이거 괜찮네. 나 아, 초파된 거 같은데? 만족스럽습니다. 네, 그 다음 거 만드실 때 가져가서 만드세요. <웃음> 네. 예, 가져가겠습니다. 아. 와.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어, 저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속도도 굉장히 빠르신데 이런 퀄리티를 와. 저봐 모자의 디테일 봐. 진짜 잘 만든다. 오늘 이렇게 대결을 해봤는데 인정하겠습니다. 제가 좋습니다. <웃음> 근소한 차이로 더 빨리 하셨어요.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?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? 장인은 아, 저... 역시 이런 멋진 말까지 하시네요. 자, 이 정도로 우리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네. 감사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네. 좋아요.